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조리에 필요한 그 에너지원으로 LNG와 LPG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열 에너지원으로 LNG와 LPG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자, LNG 약자는 Net Natural Gas입니다. 그러니까 천연 액화천년가스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자 주성분은 아주 가벼운 메탄가스가 주성분입니다. 자, 메탄가스가 주성분이고 아래쪽에 조고성에 보시다시피 메탄가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뭐 에탄, 프로판, 부탄은 아주 소량입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NG는 공기보다 사실은 가벼워요. 전체 구성을 보면 공기보다 가볍다. 어느정도 가벼우냐. 메탄가스를 본다면 메탄가스 분자량이 16이고 공기 비중을 1로 봤을 때메탄가스 0.55 밖에 안돼요 그래서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얘기는 만약에 LNG가 노출이 되었다 노출이 되었다면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로부터 채워집니다 그래서 LNG 가스 노출 감지기는 천정에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LPG는 반대로 공기보다 무거워요. 자, 약자는 liquefied petroleum gas 약자입니다. 그냥 액화 아 액화 페트로리움 가면은 석유 뭐 이렇게 액화 석유겠어. 액화 석유겠어. 자, LPG 주성분은 주로 프로판부탄 쪽입니다. 프로판부탄 쪽이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자, 물보다는 가볍습니다.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노출이 되었다면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집니다. 그러면 은노출감지기는 아래쪽에 바닥쪽에 설치를 해야 된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만약에 프로판, 메탄, 프로판, 부탄이 있다면, 그 각각의 열을 낼수 있는 에너지 양은 차이가 있겠죠. 자, 프로판 경우에는 톤당 24,000kcal 정도 에너지를 냅니다. 부탄은 3만 킬로칼로리까지 낼수 있다. 그러니까, 프로판보다는 부탄이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다. 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 그럼 우리 LPG 주성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프로판과 부탄이 거의 대부분 주성분인데, 어, 프로판이 약한 57% 부탄이 한 41% 정도 차지하고 있다 LPG LNG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이 가스를 사용할 때 폭발 사고 폭발 사고가 가장 무섭습니다 특히 매스컴에 자주 나오죠 폭발 사고 폭발이,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관리를 잘할 때, 근데 폭발이 일어나는 폭발 한계가 있습니다. 자, 폭발 한계라는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각 어떤 가연성 가스뭐 전기, 그 다음에 공기나 뭐 산소, 이런 것들이 일정한 범위 농도에 들어왔을 때, 점화가 된다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폭발 한계를 보시면 이와 같이 자, 공기와 혼합했을 때와 산소와 혼합했을 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산소와 혼합은 극히 드문 얘기고 공기에 노, 노출되어서 혼합될 수 있는 위험성은 많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하한상한을 하고 프로판 가스 봅시다. 프로판 공기와 혼합했을 때 2.1% 부피 퍼센트로 2.1에서 9.5% 사이에 프로판이 누출되었다면 바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탄 뭐 1.6에서 10% 아 부틸렌이요 아 부탄 1.85에서 8.5 이런 식으로. 각각 기체들의, 기체들의 공기와 혼합되었을 때 혹은 산소와 혼합되었을 때 폭발할 수 있는 폭발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범위 속에 있다면 빨리 그 범위를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난다는 얘기는 그 기체를 회수를 할, 하든지 아니면은 노출을 시켜가지고 폭발 범위 벗어나는 이렇게 범위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해야 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노출되면은 참 위험합니다. 노출을 어떻게 안 일어나게 방지를 할수 있느냐. 자 이걸 특별히 잘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조리에 열이 필요합니다. 자, 조리, 조리에 열 에너지가 열이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느냐. 자, 이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여섯, 가, 여섯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전도라는 방법이 있고요. 열 에너지 전달이 대류, 그다음. 유도, 복사, 전자파 자, 이런 전달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원리를 조금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전도가 무엇이냐. 자, 조리 용기를 열 전도율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느냐. 그다음에 조리 용기의 비열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냐? 자, 이걸 설명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아래쪽에 힌트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열이 말이에요. 열이 전달될 때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를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운반해 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가 필요하냐? 그 운반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열이 높은 열 에너지는 항상 그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렇게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자, 전달이 될 때, 그 열을 전달해 줄때 전달 매개체가 어떤 물질이 있느냐? 그 물질이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옮겨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물질의 이동 없이 열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것이 지금 바로 얘기하는 이 전도라는 원리입니다 그럼 전도 원리는 무엇이냐 자, 예로서 여러분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가지고 불 속에 한번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내 손이 뜨거워지죠. 나중에는 손을 대어요. 그 얘기는 저불 속에서 있던 그 금속을 통해서 끝에 내가 잡고 있는 손으로 열이 움직여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움직여 왔습니다. 움직여 왔는데 자, 이런 경우와 그 다음, 여러분 물이 끓어서 바닥에 물이 데워져서 냄비 위쪽으로 물이 이렇게 이동이 되어가지고 열을 전달했다. 자, 이럴 경우와 아까 젓가락과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젓가락에서 열 에너지를 이동했는 것은 그냥 금속 자체가 움직였는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물이 끓어서 바닥에 있던 물이 그 위쪽으로 물이 움직였다. 이거는 대류란 말이에요. 대류.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자열 에너지를 옮겨준 물질이 있느냐. 물질이 열 에너지를 옮겨줬다면은 지금 얘기하는 대류고요. 자 여기에 얘기하는 두 번째 대류, 영어로 convection. 숟가락 젓가락에 열이 이동됐는 건 물질의 이동이 금속이 이동됐는 건 아니에요. 이걸 전도라고 구분을 할게요. 자 전도. 컨덕션 대륙 컨벡션 그 다음 유도 복사 전자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자, 전도 원리는 무엇이냐 자, 열 에너지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부분으로 열이 전달된다. 이거는 사인의 법칙입니다. 즉 온도차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 그러면 이동되는 열 에너지는 열 전도율 곱하기 온도차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열전달 정도를 나타내는 물질별로 그 수치가 우리가 얘기하는 열 전도율이라는 이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열 전도율이 좋은 금속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금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열이라는 용어를 하나 설명을 합시다. 영어로는 Specific Heat라고 이름을, 비열. 자, 이건 물질 1g을 온도 1도 높이는데, 얼마의 열량이 필요하냐. 이 값입니다.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1도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비열이 작다는 얘기는 에너지 그렇게 많이 안, 안 하고도 온도를 빨리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물의 비열이 얼마입니까? 물 비열이 1도씩 온도 올리는데 1칼로리가필요 물 비열이 굉장히 큰 값입니다 기름 비열이 물보다 비열이 클까요? 작을까요? 기름 비열은 굉장히 낮아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고온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물과 기름의 비열값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 기체의 열 전도율은 액체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체의 열 전도율은 액체보다 낮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금속 재질별 자, 열 전도율과 비열 예로서 자, 은 열 전도율 1cm에 1초당 1도씩 차일 때열 전도율이 1입니다. 비열은 0.056이에요. 그 다음, 알루미늄. 자, 이렇고, 구리 이렇고, 철 0.175.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열 전도율이 좋다. 지금 철 같으면 열 전도율이 어, 0 1 7 5 별로 좋지가 않죠 열전도율이 안좋아요 가장 좋은게 지금 은입니다 은이에요 그 다음 비열은 비열은 낮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철비열 0.107 그것보다 은은 한 절반정도 되고요 그다음 그 다음 이 얘기는 자 철로 된 어떤 조리기구하고 음? 은으로 되어 있는 조리기구가 있다 아니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조리기구가 있다 자 비열과 열전도율 차 보시면 은자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한다 얘기를 했습니까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1도씩 올리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비열이 낮은 금속으로 된 재질을 사용한다면 어때요 빨리 온도를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리, 기구, 전도율, 비열 관계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대류에 대한 얘기는 대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고 전달 물질이 이동되면서 열 에너지를 옮겨줍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가지고, 자, 온도 차이에 따라 액체나 기체가 이제 부피 변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자, 물이 뭐 따뜻해진 물은, 가열되면 따뜻해진 물은 가벼워,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찬 것은 아래로 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밀도 차이에 이해가지고, 에, 이렇게 섞여 버립니다. 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류에는 크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밀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자연적으로 대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제로 젖기 사람이 젖든지 아니면 그 어떤 뭐스터 가지고 강제로 대류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대류, 에너지. 에너지 전달 방법이 열 에너지를 움직여줄 수 있는 물질이 관여됩니다. 그 다음 유도 유도라고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아마 전선이 없는데 전기 뭐 없는데 이상하게 열이 발생하는 히팅이 되는 그런 지금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가열하는 조리기구가 많이 있죠,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뭐 어떤 교류 자기장 근처에 금속 도체를 놓으면은 이제 자력선 영향으로 도체에 전류가 유도됩니다. 이 전류가 유도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금속 도체를 가열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밥이나 찌개 이 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인덕션 레인지 그러는 바로 그 인덕션 전기밥솥. 자, 이게 바로 이 원리를 이용했는 겁니다. 유도 전류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 나오는 것이 복사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빛. 자, 빛에는 빛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뭐 햇빛이 가장 대표적인 빛입니다. 자, 빛인데 태양빛이 대표적인 복사의 예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태양에너지가 진공을 통과할까요? 못할까요? 소리는 진공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빛은요 통과합니다. 가장 빠릅니다. 진공 속에서 가장 빠릅니다. 진공 아닌 쪽에서는 그 속도가 감속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빛의 속도로 자 빛은 진공이든 아니든 다 전파가 돼요. 그래서 열을 전달해주는 매개체 없이 바로 이 태양 복사선이 직접 전달되는 자, 이걸 우리가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사. 그 이제 빛을 우리가 복사선이기 때문에 전자기 복사선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또는 뭐 전자기 파 이렇게도 부르는데 다시 말해서 이 빛을 쪼개보면 요 전기장과 자기장 전기와 자기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 복사선 또는 전자기 파라고도 이름을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난로를 쬐때 숯불구이 할 때도 거기에 따뜻한 빛이 따뜻한 느낌이 오잖아 그죠? 그것도 바로 빛이에요 전자기 복사선 따뜻한 빛저외선 빛이 주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도 바로 복사 복사의 원리로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다 자, 복사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신속한 가열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븐 등에서의 실제 조리에서는, 자, 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류도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 오븐이든지, 뭐 이런 오븐 속에 우리가 조리를 많이 하잖아. 그 조리할 때, 그 복사선만 나오는 게 아니고, 대류도 혼합되어 가지고 존재를 한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복사, 복사선, 빛인데, 빛에는 어떤 빛이 있느냐, 이 종류가, 이와 같이, 보세요. 열선, 주로 적외선, 따뜻한 에너지를 나, 나타내는 이 열선은 이 적외선 영역입니다. 파장으로 따지면요, 770에서 4000 나노메타 영역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영역의 가시광선 영역이 약한 400에서 700, 뭐, 80아니면800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 가시광선 영역, 빨주노초파남보. 빨강색이 적색입니다. 적색 바깥에, 바깥 외에 적어서, 적외선. 그 다음, 자색, 자색 바깥쪽 빛. 이게 자외선입니다. 자, 그래서 적외선이 770 혹은 800에서 4000나노메까지가 적외선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 적외선 그 건너편에 또 초단파 그 다음 뭐 라디오파 자, 이런 빛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 다음 자외선 보다 자외선은 1나노메터에서 400나노메터 혹은 뭐 380나노메터 이게 자외선입니다. 그럼 자외선보다 더 짧은 파장의 빛이 바로 X선. X선보다 더 짧은 감마선 이게 전부 빛입니다. 자, 이 빛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있다. 그 다음, 빛은 성질을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 파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가진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걸 두개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빛을 이와 같이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는. 주파수, 그다음에 속도, 뭐진포 이런 것들을 가지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로서의 광자, 포톤이라고 이런 하는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빛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자, E는 h 뉴 이렇게 h new n e 는 뭐냐 하면은 진동수입니다. 진동수는 광속도 나누기 파장을 하면은 진동수가 나와요. 그래서 e는 h new h 람다 분의 c 자 이렇게 하면은 파장만 알면은요 빛의 에너지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h라고 하는 건 프랭크 상수고요. 6.6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성 줄 세컨드. 자, 이렇게 이 식에 이해가지고 빛의 에너지를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조리에서의 빛이라는 것. 자, 잠깐.